두부 다이어트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육류를 같이 섭취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이어트에는 닭가슴살 정도만 먹어도 좋지만 돼지고기의 저렴한 부위는 닭가슴살보다 1.5배에서 2배는 저렴하고 닭가슴살보다 영양소가 풍부하다 단 주의할 점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적당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를 아니고 벌크업이 된다 영양가 대비 가격이 진짜 좋다 7kg에 4만원 정도 밖에 안한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직접 손질해야 하지만 손질 뭐 없다 간단하다 맨손으로 만지면 고기가 금방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이물질 택기를 닦으면 된다 그러고 대충 삶아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 작은 지방들은 다 걷어준다 수입 냉동고기도 아니고 국내산 냉장고기라 상태가 너무 좋다 돼지 뒷다리살은 지방이 많이 없는 편이고 퍽퍽해서 인기가 많이 없는 부위지만 닭가슴살만 먹다가 뒷다리살 한번 먹으면 극락의 맛을 느낄 <놀람> 수 있다 한 끼에 150g 정도가 적당한데 미리 힘들게 150g씩 손질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크게 삶아놓고 조금씩 나눠 먹으면 편하다 손질한 남은 지방들은 동네에 멍멍이도 조금씩 주면 좋아한다 간단하게 삶아보자 한식요리는 마늘, 파, 양파 이세개만 때려 넣으면 기본 맛은 난다 대충 때려 넣고 끓이면 끝 를 넣어주면 잡내도 잡아주고 고기 색도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삶는 요리에 술은 기본 3숟가락 먼저 두 숟가락은 냄비에 넣어주고 한 숟가락은 내 입에 넣어준다 잡내 제거 완료 이건 비밀 소스다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투하 고기가 익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스불 켜놓고 다른 일하면 위험하니까 기다리면서 악력 측정하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댓글 보고 찾아봤다 성인 남성의 평균 악력은 대략 45에서 59kg 정도 다시 한손으로 정확한 측정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환근와 나는 딱 평균이다 시간이 남아서 구워서도 맛봤다 뒷다리살이 확실히 질긴데 이 정도만 돼도 닭가슴살 보다 200배는 맛있다 콜라겐 앞에서 공손한 두손칼질 고기가 신선한건지 조리를 잘한건지 진짜 너무 맛있다 적당히 자제할수만 있다면 닭가슴살을 먹을 필요가 있나?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, 맛, 영양성분 삼박자가 완벽하다 집내간 개토끼도 돌아온다는 돼지고기 맛 입안에서 녹았다 손가락까지 먹겠어 그냥 지금 도마 위에 있는 게 330g 정도 되는데 한 끼에 저거 반 정도만 먹어야 한다. 두툼한 지방층은 잘라주고 먹어야 닭가슴살 대용으로 먹을 수 있다. 콜라겐은 못 참지. 버려지는 지방 부분이 많지만 그만큼 무게를 빼도 가성비 최고다. 4만원 10kg이면 이번 한달 닭가슴살 식비 굳었다 남은 생활비로 저렴한 다이어트 음식을 찾아봐야겠다 에헤이 <독강> 이거 결국은 못 참고 먹어버렸다 이번 달 잘할 수 있을까?